기왕질환의 노인이 대퇴골 골절 수술 두달 만에 위장 출혈로 사망 시제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 0 1 5 8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보험 기간 중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주저앉으며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후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달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의원의 판단 당의 면책조항으로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단, 쟁점,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는 고령의 79세에 해당하고 사고 이전에도 거식증, 폐결핵, 복부 대동맥류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골다공증으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급성 합병증 없이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원만히 시행받았음에도 사망에 이른 점 사망진단서상 중간선행사인을 위장출혈로 병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험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평일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